안녕하세요 이은상입니다 드디어 제 첫번째 온라인 팬미팅 뷰티풀스카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전세계에 계신 팬분들을 만날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 그간 여러분들이 보시지 못했던 모습 그리고 새로운 모습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이은상 온라인 팬미팅 뷰티풀스카이 10월 24일 오후 6시 인터파크에서 만나요 안녕